어, 니치 향수 이제 고체 향수 만들게요. 요만큼두개 어, 정도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알루미늄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놨어요. 예, 며칠 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체 향수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요 부분에 맥기 뜨는. 네. 액이 띄워서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네, 아이고, 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향수, 요거 만들 거예요. 네, 많이 만들어 보셨죠? 어, 이런 형태로 립밤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이런 형태를 어, 우리가 립밤처럼 길쭉하게 만드는 용기가 있으면 그런 용기에 우리가 립스틱 만드는 용기 있잖아요. DIY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네. 거기에 만들어서 고체 향수를 발라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 따로서 보습제도 되고 또 향수도 될수 있도록 피부에도 좋고 유용하고 또 촉촉하게 보습도 되고 향기도 좋은 고체 향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개 정도 만드는 양을 비즈가, 어, 10g이 필요하고요. 두개 만들 때 10g. 호박 골든이 30ml 필요해요. 네, 이제 정리됐죠? <웃음> 네. 자, 여기에 라임 에센셜 오일 6방울 브랜딩 할게요. 한개 만들려면 3방울만 넣으세요. 지금 2개 만들 거라서 6방울 브랜딩 할게요. 자, 한개에 3방울씩 2개 만들 거니까 6방울 음미잘안 나와가지고요. 여섯 방울 브랜딩했어요. 자, 두개 만드는 양이에요. 카말 로만이에요. 카말 로만 네 방울 브랜딩할게요. 네 방울 하나, 둘, 셋, 네 방울 한개 만들 때는 두 방울만 브랜딩하세요. 자 네롤리예요. 네롤리도 네롤리 여섯 방울 브랜딩 할게요. 아 저는 네롤리 향을 좋아해서 저한테 맞춘 거예요. 네 여섯 방울 한개 만들 때는 세 방울 브랜딩하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방울 네 브랜딩했고 나드 에션온숄 오일이에요. 자, 히말라야 중통에서 캔 나드 에센셜 6 방울, 한개 만들 때는 세 방울이고, 두개 만들 거라서 6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즘 유행하는 향수의 조합인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안 만드셔도 돼요 에센셜 오일은 하지만 요 정도 양은 넣어야 그 고체 향수를 만들었을 때 향기가 나거든요. 예 주세요. 자 이제 녹인 거 이렇게 갖고 왔어요. 비즈 이게 막 밀랍을 천원 밀랍을 지금 녹였어요. 녹인 거에 여기 브랜딩한. 자, 캐리 후바하고 애션쇼 브랜딩 하고 있죠? 얘를 놓고, 이렇게 부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잘 섞어주셔야 돼요. 네, 오일하고 왁스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서, 네, 아, 다 녹았어. 이제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덩어리가 하나도 없으면, 여기에 뚜껑을 두 개를 열고,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금이 있기 때문에 금까지만 부어주셔야 해요. 네. 네, 아이고 너무 색깔 예쁘죠. 동일하게 지금 붓고 있어요. 다안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나야 굳어요. 지금 이제 어, 따뜻해요. 얘가 지금 굳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그들 동안 이제 설명을 또잠깐해 드릴게요. 그들 동안 네. 이 고체 향수는 이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요거는 왁스 형태의 향수, 고체 향수예요. 에센셜 오일을 딱 잡고 있어요. 왁스 성분들이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선택한 에센셜 오일들은 저에게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요. 잠재의식 향네 가지를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잠재의식 네 가지를 선택해서 하실 때슌셜 오일의 양이 너무 적으면 향기가 안 나요. 또 너무 많으면 또이 향기가 너무 진해요.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탑이 한개 정도는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니, 베이스만 너무 많잖아요. 그럼 향기가 좀 가라앉아서 좀 무거워요. 좀 무거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걸 좋아하시는 경우, 뭐 괜찮아요. 네, 하지만 보통 우리가 향수를 브랜딩 할 때, 보통 탑 하나, 뭐, 그 다음에 미들 두 개, 베이스 한 개를 선택했을 때, 이 베이스 에센셜 오일이 이 날아가려고 하는 향을 잡고요. 그리고 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런데 너무 이제 이 탑이 향기가 싫어서 넣지 않으시면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향이면서 너무 탑 텁텁한 느낌이 향기가 나요. 좀 무거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탑 하나, 미들 두 개, 베이스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에센셜 오일마다 향기가 엄청 진한 향들이 있고요. 어떤 에센셜 오일은 향기가 조금 향한 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퍼민트를 넣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양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페퍼민트는 베이스 노트를 두개 정도 넣어도 그 향을 잡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이 베이스 노트를 꼭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빨리 증발되려고 하는 모노테르펜이라든지 세스크테르펜 같은 그런 이 향들을 잡아주고 지속시키는 것이 베이스노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드에션셜 오일은 신제품인 건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네, 조만간 벤자롱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블랙플라이데이 벤자롱 페스티벌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때 신제품으로 할인이 엄청 많이 때려져서 네. 판매되는 건데 요즘 젊은 20대들이, 2 20, 30대들이 좋아하는 향수에 인공향 중에 나드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많이 넣어서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공향 안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제 천연향인 나드 에션셜 오일을 아주 어, 네, 오랜 시간 동안 찾아서 좋은 등급의, 최고 등급의 나드 에션셜 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굳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아, 이렇게 해도 이제는 안 떨어져요 이만큼 굳었어요 보여요? 네. 아직은 건들면 무너져요. 제형이. 그래서 조금 더 굳히도록 하고요. 이 고체 향수 중에 솔리드 퍼퓸이라고 하는 알콜을 전혀 넣지 않은 어, 이것도 지금 알콜이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크림 형태의 향수도 알콜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크림이 필요하고요. 수이달몬드 아, 수이달몬드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막 글씨를 크게 적었죠. 네, 수이달몬드 필요해. 캐리오어일 중에 향수를 만들 때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많이 가리지 않는 특이치가 제일 적은 캐리오일이 수이달몬드거든요. 그래서 수이달몬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에센셜 오일의 그 특별한 향들이 있어요. 그것을 많이 가리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라든지 막 이런 향들은 희기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향수 만들 때잘쓰질 않아요. 네, 자, 스윗알몬도 여기 준비되어 있고 글리세린 준비되어 있어요. 네, 글리세린, 네, 보습을 위해서 글리세린 준비해두었고요. 여기서는 에센셜 오일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에센셜 오일을 조금 바꿔서 자,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을 저는 선택했고요. 네, 로즈 오도 준비했고, 제라늄 버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랑일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향수 만들 때그 방울수도 퍼센트 되게 중요하니까, 어, 떻게 브랜딩 할 거냐면은, 어, 50g, 50g 아로니 매직크림에 어, 이렇게 조금만 곳에 요한 10ml 정도 짜리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g 짜리 아로미 매직크림 가지고 여기 10g 짜리 병에다가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50g 짜리에다가 이제 혼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덜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품이 여기저기 너무 많으면 헷갈릴 수 있으셔 가지고 제가 자꾸 치우고 있어요. 안 보이게. 다른 게안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번 카메라죠? 지금 2번 카메라에 맞춰야죠? 1번 맞췄어요? 2번 카메라로 네, 2번 네 여러분이 잘볼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쪽으로 지금 하도록 할게요. 2번 카메라 앵글에 지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 향수 솔리드 퍼퓸 만드는 재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윗알몬드 그리세린 아로 매직 크림,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할 수 있는 크림이에요. 전용 크림, 다른 크림에다 혼합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에센셜 오일을 혼합할 수 있는 전용 아로마테라피 크림 제형으로 만든 거예요. 에센셜 오일은 오렌지 스위 만들어 내놨고요. 제라늄 버번, 그다음 일랑일랑, 로조옷도 내놨어요. 요즘 이렇게 만든 그 향수 고체 향수가요, 어, 키워드가 승무원 향수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밤새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비행기 속에서 엄청 건조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피부가 되게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향수는 써야 되고, 근데 인공향수를 쓰면 머리가 아프고, 그 그러니까 뿌리는 향수 쓰면 또 피부가 또더 건조한 피부가 더커 갈라지고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크림 타입으로 만들어서 고형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게 튜브 형태로 돼가지고 짜면서 바르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덜어서 요만한 용기에 덜어서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도 바르기도 하고 건조한 부분에 목덜미 같은 데 발라도 돼요. 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션셜 오일들은 얼굴 피부에 발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승무원들이 보통 얼굴에 화장을 하잖아요. 더못 바르니까 건조한 부분에 목덜미라든지 손등이라든지 향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크림 앤 향수가 되는 거죠. 요즘은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고체 향수가 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도 이 우리가 보통 뿌리는 알코올 향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고체 향수 쪽으로 많이 기울이는데 특히 젊은 층일수록, 20, 3 0대 젊은 층일수록 좀 현명하잖아요. 20, 30대들은 뭐가 피부에 안 좋은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죠? 그런 그 젊은 20, 30대 층으로 이 고체 향수가 유행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자 여기 아까 만든 예, 고체 향수 예, 만들었습니다. 네. <웃음> 네. 아유, 향기가 아주 따뜻해가지고요. 향기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빨리 드리고 싶다. 이거, 네. 만든 거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아유, 어떡하지? 이거 주고 싶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두꺼운 닫으면 그냥 갖고 다니면 입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도 이쁘게 한번 붙여볼게요. 예쁜 스티커들 많더라고요. <웃음> 이렇게. 네. 뭐, 어, 아까 까마 스티커도, 이렇게, 이렇게, 까마 스티커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이런 벤저랑 로고 스티커도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벤저랑 로고입니다. 네. 뭐그 외에도, 어, 라벤더예요. 라벤더. 라벤더, 라벤더 스티커예요. 이렇게, 라벤더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물해 주셔도 너무 좋겠죠. 네. 이 소비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애션쇼를 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너무 좋은 고체 향수 네, 첫 번째 고체 향수 만들었습니다. 잠깐 빼놓을게요. 자두 번째 고체 향수 만들겠습니다. 알코올에 들어가지 않은 향수를 우리 고체 향수 리퀴드 타입이 아니라 크림 타입이나 왁스 타입을 고체 향수라고 하니까요. 강의, 강의하실 때 요즘 강사님들 강의 의뢰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강의하실 때 이제 전달하실 때꼭 고체 향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50g짜리 아로마 매직 크림은 저는 준비했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g짜리 가지고 이게 10g짜리 에 덜어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50g에 맞는 처방 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로즈오또나 일랑일랑은 요 10g짜리를 만들 때어 이것을 나눠서 넣기가 5분의 1로 나눠서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방울수를 설명해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오렌지스윗 네방울 브랜딩 할 거고요. 제라늄 버번 열방울 브랜딩 할 거예요. 그리고 로즈오또 한방울 일랑일랑 한방울 브랜딩 할 거거든요.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일랑일랑이나 로즈오토 너무 많이 넣으면 향기안 좋아요. 그래서 향수로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크림을 이 10g짜리 덜어서 는좀 맞추기가 제가 이게 오븐에 일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게 되면 은 캐리오일을 섞어서 이제 한 방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 그냥 저는 50g짜리로 만들어서 덜어서 나눠 쓰도록 할게요. 네. 좋은 차 써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바디 오일로 발라도 되니까 하지만 좀 양을 좀 많이 넣어서 이제 많은 어, 곳에 손뭐 핸드 크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몸에도 바를 수도 있고 얼굴에도 바를 수 있는 처방전이에요. 얼굴 크림으로 써도 되는 처방전이 향기 쪽으로 맞춰서 조향을 한 거니까 자 브랜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르메지 크림에 홈을 조금 파겠습니다. 자, 홈을 파, 파고 잘 보일까요? 잘 보이나요? 이번 카메라. 네. 수윗달몬드예요 아까 얘기했죠. 수윗달몬드가 향기의 특,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이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특이치가 제일 약한 캐리오 오일이기 때문에요. 자, 수이달몬드 1 m 리 브랜딩 할게요. 요거는 요 정도 되는 양은요. 요 정도 되는 양은 7mm이고, 요 정도 되는 양이, 얘가 5mm예요. 요 정도 되는 양. 보이실까요? 얘가 5 m l 0.5mm, 죄송해요. 0.5mm예요. 한번 더. 1mm니까 한번 더. 0.5mm. 얘가 0.5mm. 한번 더. 네, 그럼 1mm 브린딩 했어요. 자, 스윗몬드 1mm 브린딩 했고요. 어, 얘는 그리세린이에요. 그리세린 1mm, 1mm 브린딩 할게요. 뭐 따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눈대중으로 잘해서 네, 요정도 양이 1mm 정도 됩니다. 1mm 브랜딩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오렌지 스윗이예요 저는 오렌지 스윗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오렌지 스윗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네방울만 브랜딩 합니다. 하나 둘셋네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제라늄 법원이에요. 제라늄 법원은 우리 피부 관리할 때 많이 쓰죠. 피부 얼굴 관리하거나 얼굴 화장품 만들 때 되게 많이 쓰는 게 제라늄이죠. 예. 자, 제라늄 에션셜 오일 10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잔향이 로즈 에션셜 오일 로즈 장미 향기가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방울 브랜딩 했어요 열방울 네, 자 로즈오또 한방울 브랜딩 할게요 네, 삼천송이 장미꽃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울에 삼천송이 장미꽃이 나오니까 방울. 네. 온도가 따뜻하지 않다 보니까 네, 로즈오도 떨어뜨리려면 이렇게 시간이 날씨가 좀 추우면 온도가 좀 떨어지면 은 이게 굳어 있어가지고 로즈오는 굳잖아요. 이렇게 지금 굳어 있어요. 이렇게 얼음처럼. 이렇게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이렇게 오래. 아이고, 네. 나오고 있어요. 됐어요. 네. 제 손이 따뜻했나 봐요.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자 일랑일랑 한 방울 넣으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향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 일랑일랑을 가지고 조향을 하실 때는 어,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저혈압이 있는 분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넣었을 때 향기가 좋고요. 고혈압이 있는 분은 조금 더 많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랑일랑 향기를 좋아하지만 많이 쓰는 건안 좋아해서 한 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노트가 지금 두 가지인데 두 개지만 퍼센트는 되게 낮아요. 두 방울밖에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섞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혼합될 수 있도록 네, 그리세린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습이 돼요. 촉촉하게 그래서 이제 이 세라마이드 장벽 네, 우리 피부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죠. 네, 우리 피부 장벽을 만든 세라마이드는 오일과 적절한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일과 그리세린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즘처럼 날씨가,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는 영양크림 만드실 때, 욱제이고 할 때는 영양크림 만드실 때는 글리세린 한 1ml 넣고 아르간 1ml 넣고 에센셜 넣고 만드시면 욱제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향수, 고체 향수 만들 때도 이렇게 네, 글리세린을 넣어주시게 되면 더 촉촉해져요. 자, 알코올 0.1% 들어가지 않는 <웃음> 네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채 향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조금 향이 조금 아직 따로 놀아가지고요. 어, 충분히 조금 더 이렇게 혼합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10ml 이 공병에다가 덜어서 이렇게 덜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되겠죠. 사용할 만큼 내가 휴대하면서 외출할 때 가지고 가시거나 이제 비행기 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망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충분히 사용할 만큼만 덜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DIY 하시거나 공방하시는 분들은 아마 투브를 만드는 그 기계가 기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계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촉촉해요. 너무 촉촉해요. 촉촉하는 정도가요. 예. 아이고, 너무 촉촉해. 향기도 좋고요귀 뒤에도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습, 보습, 네, 목덜미에도 바르셔도 되고, 귀에도 이렇게, 귀에도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어, 저만 좋은 거 바라서 죄송해요. <웃음>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네, 이거 손이 건조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글리세린 1ml 정도 넣었을 때 이렇게 쫀득쫀득한 끈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쫀득한 느낌이 나. 너무 많이 넣으면 끈적거려요. 네, 1ml 정도만 넣으셔야 이 쫀득쫀득한 느낌 있죠. 촉촉한 이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글리세린 너무 많이 쓰시면 아니래요. 여기 고체향수 만들어봤습니다. 네.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테이프도 이렇게 위에다가 예쁜 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예, 제품 하나, 향수, 고체 향수 10ml 짜리도 만들고, 예, 50ml, 50g 짜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 이제 여러분도 궁금한 게 헤어 퍼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 헤어 퍼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필요한, 필요한 거, 지금 헤어 퍼품 만들 때 필요한 게, 어, 50g짜리 향수병이 필요한데, 요 네. 뭐 이런 향수병 많이 갖고 계시죠? 이런 향수병도 괜찮고요. 또는 음, 스프레이 공동으로 된 이런 100ml짜리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50g짜리도 있고, 또 이런 뭐 30g짜리도 있어요. 이런 그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이런 30g, 30... 미리짜리도 이런 병도 있어요. 이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에센셜 오일을 넣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거는 약간 완전 투명한 것은 우리가 천연의 에센셜 오일을 넣었을 때는 완전 투명한 건안 돼요. 이제 불투명해야 돼요. 불투명한 거. 그리고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될수 있으면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이게 햇빛 같은 걸 막아주셔야 돼요. 스티커를 붙여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암갈색이어가지고에센셜 오일로 향수 만들 때 좋겠죠. 근데 어, 보통 우리가 향수를 만들 때는 가용화를 시켜서 만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알콜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용화를 시키려면 알코올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향수를 만들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영양크림이나 토너나 에센스에 향을 넣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천연의 에센셜 오일을 천연의 향을 넣었다 하더라도 가용화를 시키기 때문에 일단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이유는 그런 가용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천연향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용화를 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에 쓰는 퍼퓸을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수병 이건 잠깐 넣어놓을게요. 그리세린 네, 필요하고요. 향수 베이스 네, 필요합니다. 향수 베이스 자 필요하고 정제수 네, 정제수 필요합니다. 정제수 네. 다음에 아르간 네, 아르 앞에다 놓고 찾고 있어요. 지금 아르간 필요하고요. 에센셜 오일은 특히 이제 머리카락에 쓰실 때 필요한 에센셜 오일들 좀 향기가 좋은 에센셜 오일들을 골라보는 게 좋겠죠. 피부에 자극, 피부에 닿는 게 아니니까 좀 자극이 되는 것들 피부에 자극이 어 닿았을 때다 자극이 될것 같은 그런 에센셜 오일을 쓰셔도 될것 같아요. 라임 써도 되고요. 뭐 유칼투스 같은 거쓰도 괜찮아요. 피부에 못 쓰는. 유칼투스 글로브로스는 피부에 안 쓰잖아요. 어, 그런 거 좋아하시면 쓰셔도 돼요. 지금 페퍼민트 우리 피부 관리할 때잘안 쓰이는 페퍼민트, 네. 제라늄 버번 네. 향기도 좋아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나드 요즘 유행하는 나드 에센셜 오일 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죠? 에센셜 오일 잘 보이죠? 네. 향수 공병, 어, 갈색 공병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여기에 브랜딩 할 건데 향수 베이스예요. 향수 베이스를 어느 정도 넣으시냐면 이제 향수 베이스를 100% 쓰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 머리카락이 너무 상한 경우 상한 경우 이제 너무 이 향수 베이스 원액을 쓰게 되면 더 많이 상하겠죠, 머리카락이. 그래서 머리카락을 좀 보호하면서 이제 이게 떡지지 않게끔 오일만 많이 바르면 안 되잖아요. 뭐 오일 향수도 만들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뿌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잘 분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브랜딩 해보도록 할게요. 20ml, 30ml, 20ml 저희가 정지수예요. 정지수 지수를 30, 아니 9mm 정도 따룰게요. 9mm 정도 따룰게요. 9mm 따로 써요. 그리고 여기 글리세린 1mm, 1mm 따룰게요. 1mm, 1mm 따로 써. 글리세린하고, 그, 향수 베이스 알콜이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콜, 알콜, 알콜 냄새가. 30ml 병 맞아요. 따로 보니까 이상해서 저도. 30ml 병 따로 씁니다. 여기에, 여기에 얘가, 아르간이에요. 아르간 많이 넣으시면안 되고요. 1ml 정도, 1ml 정도 얘가 0.5mm예요. 하나, 0.5mm도 하나. 총 1mm 브랜딩 했고요. 그리고 자, 라임이에요. 라임 7방울 브랜딩 할게요. 7방울 브랜딩 했어요. 자, 페퍼민트인데요. 페퍼민트 너무 뭐 많이 했으면 이게 증발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이 페퍼민트는 다섯 방울만 브랜딩할게. 다섯 방울 브랜딩 있어요. 자, 제라늄 버번이에요. 열두 방울 브랜딩할게요. 12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나드 에션셜 오일 6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6방울 6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충분히 섞어주셔야 돼요. 예. 처음에 숙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일주일 정도는 늘 흔들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어, 최대한 일주일, 또 길게는 한 14일 정도 충분히 흔들어서 뿌려주셔야 돼요.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 조금만 뿌리셔야 되겠죠. 자, 스티커도 예쁘게 한번 네, 대주시면 햇빛을 좀 가려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예쁜 스티커를 찾아가지고 로즈마리 스티커긴 하지만 오글만게 스파민트 스티커로 스파민트 스티커로 붙여주고요 투명한 스티커. 네. 흔들어서 얘를 뿌릴 때는 머리카락이 뿌리실 때 많이 뿌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어서 한번 칙칙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벼 놓으시면 돼요 향기가 네, 아직 숙성이 좀덜 돼서 많이 섞이지 않았는데 제가 원하는 향은 났어요 이렇게 두, 둬서 한 14일에서 한 20일 정도만 지나면 정말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 조금 뿌리는 거기 때문에 애션쇼 일의 퍼센트가 조금 높게 브랜딩 된 거예요. 자, 예, 헤어 퍼퓸 머리카락에 뿌리는 거 아, 옷에 뿌려도 되냐고요. 옷에 뿌리면 여기에 어, 캐리오일에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좀그 옷에 조금 색깔이 묻어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옷에는 뿌리지 말고 머리카락에 뿌리는 용도입니다. 아르간 캐리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머리카락에만 뿌리세요. 네. 자, 만들어봤고요. 또그 다음에 만들거이지 헤어 오일 만들어볼게요. 헤어 오일. 네, 제가 바쁘네요. <웃음> 네. 헤어 오일, 헤어 오일, 퍼퓸일아나드 똑같은 걸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걸로. 네, 똑같은 걸로 만들어 볼게요. 스위 달몬드. 네, 스위 달몬드 캐리오일. 오일 향수예요. 이것은 완전히 오일만 만들 수 있는 선플라워 오일. 선플라워 오일. 네. 아, 그리고 이제 글리세린. 글리세린. 네. 너무 오일만 하게 되면은 이 머리카락에 이제 흡수가 잘안 돼요,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이 오, 오일을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세리를 조금 넣어줘야 합니다. 자, 30ml 공병에다가 만들어도 되고요. 네, 30ml 공병. 죄송한데 스포이드 좀 바꿔주세요. 30ml 공병을, 네, 공 스포이드로 주세요. 여기 준비된 에센셜 오일 아까 그 헤어 퍼퓸 뿌리는 요거 요거 만들 때 사용했던 동일한 에센셜 오일로 사용해 볼게요. 이 나드는 머리카락을 굵게 만드는지 머리카락을 쓸때 머리카락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향수로 만드셔도 되고요. 네, 좀 지저분한 거좀 치울게요. 제가 중간중간 실수하는 것들이 더 재밌으시죠?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현장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웃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에 총 30ml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잘 보일까요? 네. 자, 이제 2번 카메라로 바꿔 주세요. 잘 보여야 되니까. 30ml, 공병, 스윗 알몬드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르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플라오 오일, 그 다음에 어, 네, 글리세린 준비되어 있고 라임, 테파민트 지라늄, 버번, 그리고 나드, 에센셜 오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뚜껑만 열어서 주세요. 됐습니다. 스윗 알몬드 오일 1 5 m l 브랜딩 하겠습니다. 스윗 알몬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너덜거릴 때, 스윗 알몬드를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갈라진 것들이 커트를 하지 않아도 녹아버려요. 건강한 케라틴은 딱딱한 단백질은 녹이지 않아요. 근데 너덜거리는 그 건강하지 않은 이미 커트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케라틴만 녹이는 역할을 해요. 15mm. 브랜딩 하고요. 자, 아르간. 아르간. 자, 1mm 브랜딩 합니다. 1 0 예. m m 25mm를 만들어야 돼요. 10mm. 아르간, 10mm. 10mm 브랜딩 됐고요. 자, 선플라워 오일. 자, 4mm 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1ml 브랜딩 하겠습니다. 글리세린 1ml 자, 1ml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자, 30ml 공병에 따르겠습니다. 되게 라임이에요. 라임. 여기는 여섯 방울만 브랜딩 하겠습니다. 여섯 방울. 이 헤어 오일은 헤어 오일 향수는 좀 많이 바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섯 방울 브랜딩 했고요. 자, 페퍼민트는 세 방울만 브랜딩하겠습니다. 페퍼민트 세 방울 세 네, 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질환염 법원 7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질환염 법원 7방울 예, 제가 라님 법원이 향기가 좋아서요. 자 나드 에센셜 오일 네 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나드 에센셜 오일 네 방울 네 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예, 잘 혼합하셔가지고 50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식이 도는 방향으로 충분히 50회 정도 돌려주시고 여기도 스티커를 이쁘게 한번 붙여볼까요? 헤어 오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헤어 오일은 사용하실 때 언제 쓰시면 좋으냐면 이건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는 향수의 목적도 있지만 한 가지는 그 머리카락의 어떤 건강 상태, 그러니까 모발이 갈라지고 너덜거리는 좀이게 정전기 발생도 많이 나고 건조한 머리카락 커트를 해야 될 정도로 갈라진 모발 끝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감으시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 드라이기 사용하기 전에 한 스포이드 정도를 손바닥에 한 스포이드예요. 한 스포이드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한 스포이드를 손바닥에 비벼서 머리 끝에만, 머리 끝에만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만 충분히 비벼가면서 머리 끝에 발라서 비벼서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머리만 살짝, 살짝 바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 끝에다가 이렇게 머리가 이제 마르기 전에 드라이 하기 전에 끝에만 이렇게 잡아줘요. 꼭꼭 끝에만. <웃음> 그리고 드라이기 해주면 향기는 남아있어요. 캐리오일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향은 많이 증발되고 은은하게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향수는 헤어 헤어 오일 퍼퓸이에요. <웃음> 이것은 머리카락이 젖어있을 때 바르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향수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 하나, 고대 향수 만들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너무 아쉽지만, 네, 서둘러서, 네, 서둘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대 향수는 이제 필요한 것이, 네, 스윗 알몬드, 라임, 네, 로즈오또, 자스민 그 다음에 네롤리 네롤리 그 다음에 나드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자스민 향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롤리 에센셜 오일로 바꿔 주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쁜 이렇게 예쁜 네. 어, 이집트에서 온 이집트 장인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하나 하나 빚어서 만든 향수 병이에요. 이 네. 병에 이제 쉽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들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아쉽지만 이런 그 공병도 있습니다. 향수 공병도 있습니다. 이런 공병도 오일향수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일향수 만들어서 롤로 넣고 롤로 바르셔도 그냥 이렇게 바르셔도 되는 오일향수들이고요. 향수 만드는 병이고 이렇게 생긴 병은 이렇게 롤로 되어있는 병도 또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병들이 오일 향수 만들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오, 이 오일 향수는 현대적인 건 아니고 고대 때부터 향수를 알코올에 섞어서 뿌리는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수천 년 전부터 향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일에 캐리오 신선한 천연의 캐리오 오일에 피부에 바를 수 있는 식물 오일을 캐리오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리오 오일에 내가 좋아하는 어, 향기를 혼합해서 사용한 것이 고대 향수예요. 그래서 고대 향수는 바로 오일 향수를 고대 향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 알코올에 혼합해서 뿌리는 향수들을 많이 쓰지 않고 젊은 20, 30대 층의 유행이 고체 향수, 크림 타입의 향수를 만들어 쓰거나 왁스 타입의 향수를 만들어 쓰거나 또는 고대 때 사용해도 오일 향수를 만들어 쓰는 것이 유행이에요. 알코올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렇게 뿌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알코올을 쓰지 않고 오이나 일 크림 형태의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물론 그 인공향을 넣은 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 향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천연 향을 넣는 경우에도 대부분 가용화를 시켜서 넣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파란 색깔, 파란색에다가 한번 브랜딩 해볼까요? 네.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스윗달몬드 자케리 오일을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여요? 조금 클로즈업 해주세요. 조금 클로즈업해서 향수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향수병에다가 시윗알몬드캐리오일입니다시윗알몬드캐리오일 한스포이드, 두 스포이드, 세 스포이드, 네 스포이드, 다섯 스포이드, 여섯 스포이드, 일곱 스포이드. 한 4mm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스윗 알몬드를 넣고 여기에 자라임, 라임, 라임 두 방울을 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두 방울 넣습니다. 자, 노조 도한 방울만 브랜딩하겠습니다. 삼촌송이 장미꽃 한 방울 떨어뜨렸고요. 자스민, 그 하얀 자스민 꽃 있죠? 자스민에 주출된 애쉬운 쇼를 한 방울 자스민 대신에 네롤리 넣으셔도 됩니다. 자스민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스민 향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 네롤리 넣어주시고요. 자, 나드 에션셜 오일도 한 방울만 브랜딩 하겠습니다. 충분히 섞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흔들어야 향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매기띠는 손목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 이렇게 비벼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로즈워도한 방울로 향수를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윗알몬드. 자, 보시면 다시 2번 카메라 잡아주실래요? 그럼 핑크색 향수병에다가 스윗알몬드 자 동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시트 향수병은요. 당연히 손으로 만드는 거랑 모양이 다 다르고 자세히 보시면 모양, 색깔, 크기 다 달라요. 똑같은 사이즈가 없어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이 용량도 달라가지고 이렇게. 용량도 달라요.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요게 저는 로즈 옷도 딱한 방울만 린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향할 때 이렇게 로즈 옷도 시향하시면 너무 좋죠. 혹시 샵을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로즈 옷도 시향을 고객님들께서 하고 싶어 하실 때는 이렇게 스윗알문드에로즈 옷도 한 방울 딱 넣고 이렇게 흔들어 놨다가 이걸로 시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목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비벼서 향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고대 향수 만들어봤습니다. 오일을 다루는 분들은 이 고대 향수 만드는 게 되게 쉬우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 방법도 있고 가지고 다닐 때는 여기에 이게 롤, 롤, 롤이에요. 이게 롤이거든요. 이런 공동의 브랜딩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귀뒤에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또는 요렇게 요런 이렇게 병에 또 롤이 되어 있어요. 이런 롤로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런 병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요거는 집에다 요런 병들은 어, 뚜껑이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갖고 다니면 넘어지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집에다 화장대 앞에 놓고 쓰실 때는 요렇게 쓰시고 휴대할 때는 요런 롤 공병으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 니치 향수 만들기 해봤습니다